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금일 새벽 배틀그라운드 관련 커뮤니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스팀에서 플레이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이 카카오 서버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매치가 잡혔다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이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서버에 납치됐다는 글이 속속히 올라오자 배틀그라운드 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2월 1일 오후 11시경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팀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고 있던 어느 한 유저가 서버창에 krjp 서버가 아닌 카카오 서버 솔로라고 뜨자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버그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플레이하였으나 뭔가 꺼림직했던 당사자는 자신이 죽인 플레이어의 전적을 검색했고 해당 유저가 카카오 서버 유저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글을 올리자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에 있던 다른 인원들도 속속히 카카오 서버에 납치된 글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틀그라운드의 스팀 서버에서 현재 카카오 서버와 매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공식 카페는 물론 인벤, 페이스북 그룹 등등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유저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부터 개돼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여론은 그야말로 개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서버를 나눈다고 발표를 했었고 유저들은 이를 믿고 카카오를 살 사람은 카카오로 스팀을 살 사람은 스팀으로 게임을 구입하였는데 유저들의 통수를 친 셈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요즘 핵문제, 최적화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어수선한 속에서 문제가 터져버렸으니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블루홀은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든 기업이 어떻게 전세계구로 200만이라는 동접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를 개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배틀그라운드가 이용하고 있는 서버 방식은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aws 아마존 웹서비스를 통해서 서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아마존 웹서비스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일정 돈을 주고 구입하여 게임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의 서버는 이 aws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서 서버가 터지 거나 이상해질 경우는 그냥 손가락이나 쪽쪽 빨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할 뿐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서버를 합친다고 했다가 나눈다고 했다가 번복했었는데 바로 하루 전날에 다시 서버를 나눈다고 발표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카카오 서버는 아무리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독립 적인 서버를 바로 개설하겐 확실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사태도 사실 krjp서버와 카카오 서버는 대역폭 만 관리해서 나눠진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냥 서버 하나에 천막 쳐놓고 여기는 스팀이오 여기는 카카오 이렇게 나누둔 것이죠. 여태껏 안터져고 버틴 것도 대단한데 바로 이번 사태는 이, 이 천막에 구멍이 뚫려서 일어난 사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블루리 유저를 기만했네 까지는 좀 너무 같다고 생각하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게임은 다잘 만들어놓고 핵대처 문제도 그렇고 진보했다 퇴보했다, 퇴보했다 패치를 할 때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게임을 켜야 진이개붕신같은 최적화 진짜 그 외적으로 왜 이렇게 개발이나 운영이나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항상 잘 만들어놓고 외적인 문제에서 맨날 터져대니 어휴. 여튼 서버에 좀더 돈을 투자해주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